재밌다 재밌어 알록달록색 채놀이 빨간색 사과 주황색 말벌 노란색 개나리 초록색은 송충이 파란색 아이스크림 남색 자동차 보라색 포도 포도 포동, 포동 이건네 자 키즈퐁당 친구들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? 함께 부르면서 재밌게 놀아봐요 재밌다 재밌어 알록달록 색칠 놀이.